역시 영등포역에 왔는데 요 오늘 영등포역에서 어디를 가냐면 또 천안을 갑니다 나사렛대학교에서 KTNG 상상유니브 프레젠테이션 강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5주 동안 하게 됩니다 이번이 첫째 주차라서 준비를 단단히 해 가지고 가야죠 이제 학생들이 KTNG 상상유니브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다 있어서 전국에 다양한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천안지역을 이번에 하게 된거죠 아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고고 천안역인데요. 천안역에서 내려서 이제 다시 1호선 지하철로 갈아타서 가려고 합니다. 그쪽 대학교가 어,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가야 합니다.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니까 9시 끝나고 바로 집에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네. 항상 이렇게 다녀야 돼요. 예전에 나사렛 때한번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 3년 전? 그때 여기서 제가 행사 진행을 했었어요 정부 관련 진로 행사 MC를 봤었죠 그때도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네요 30분 남았습니다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지금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. 네한 음, 조각, 네, 조각 묶어가겠습니다. 음, 음. 음. 아 피자. 아. 나사렛대에서 진행했던 프레젠테이션 클래스 첫 1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이번에도 너무 재밌게 했어 지금 시간은 9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집에 도착하면 또 11시가 되겠네요 일단 최대한 빨리 가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요 아침 일찍 한 새벽 5시 반에 평창을 가야됩니다 평창 제가 MC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평창에서 제 MC보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그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어, 가려고 합니다 하, 피곤한 일정 빨리 오늘을 맞췄으면 좋겠다 빨리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 워프 있죠? 서울을 빨리 워프했으면 좋겠어요 GO GO!